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포스코 DX 돌파 기준으로 170% 눌림 기준으로 210% 오늘 2만원 가까이 갔죠 중장기 추천드렸고 목표가를 엄청나게 크게 드렸습니다 1 4 8 0 0원2 역대 신고가 가격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드렸고요 포스코 ICT 중장기 목표는 2. 땡땡이다. 역대 신고가 가격보다 높은 가격 드렸고 포스코 ICT가 포스코 DX로 사명을 최근에 변경을 했죠. 그래서 포스코 ICT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현재 저희는 아주 큰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만원 이상 가지 못하더라도 하락시에 매도하니까 무리하게 지금 추격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목표가까지 쭉 가다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하락할 때는 분할 매도하면서 챙기죠. 성전자를 예로 만약에 목표가가 10만원이었다. 그러면 10만원 도달하지 않고 빠질 때 그래도 10만원까지 기다려보는게 아니라 하락할 때마다 이렇게 찹찹찹 분할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하는거죠. 다음 TSI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고 월봉이 추세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고 추세하단 반등, 추세하단 반등 이후에 역배열 돌파 초입이 나왔고요. 늘상 추천하는 자리죠. 여기서 이제 추세 박스의 흐름으로 나와주면 자연스럽게 16,000원 정도까지 올라가주는 거고 그렇게 딱 근접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최대 70% 수익 축하드리고 조정은 9,000원대까지 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1차 매수 가능하다. 조정은 9천원대까지 봐라. 역별 돌파 초입, 박스, 무릎자리죠.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이제 무릎자리가 되는 거고 무릎에서 추천 이후에 9천원대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점 박스에서 최근 한번더 추천드렸는데 이때는 이탈하고 급등이 나왔고요. 스윙으로 들어갔으면 손절이 나온 건데 중장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이 정도 이탈 정도는 버틸 수가 있었을 거고 다음 앱클론 얘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타점 무릎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 되는 거죠 이때는 2월 말이고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AACR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 노리고 추천을 드렸던 거고 포지션을 택해서 대응합니다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 파동을 버티기 힘든 분들 수익 반납이 너무 버틸 수 없다 난 수익이 반납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수익이 제자리까지 반납이 되면 죽을 것 같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분들은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는 거죠 아까 앞에 삼성전자 설명했듯 이렇게 내려오면 찹찹찹 분할 매도 하면서 챙기고 밑에서 재매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추천드렸던 자리가 여기고 그리고 두번째 눌림 반등 추천드렸던 자리가 여기고요. 추세 하단 반등 자리 여기도 작게 보면 역배열 돌파하는 자리고요. 여기서부터는 또 단기 50% 수익 나와줬습니다. 오늘까지 들고 있었으면 85% 수익 나왔고요. 파동을 버틸 수 있는 분들은 그냥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가만히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것도 버티고 홀딩을 해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본인의 그릇 성향대로 선택해서 1번, 2번 포지션 대응하는 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애매한 리딩이라고 칭하게 되죠. 이건 애매한 리딩이 아니라 포지션 대응입니다. 포지션 이해를 못하니까 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포지션 대응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번 2번 어느 걸 택해도 둘다 크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데도 뭐 애매한 리딩이네 일단 소리를 할 필요는 없죠 수익을 줬는데 왜 그리고 완전간에 대형호재가 뜨고 장중상한가까지 찍었지만 단기 제로소멸 전날부터 경고를 드렸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와도 반짝상승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리딩을 드렸었죠 이거는 2번 무료방이고요 1400명 정도 있죠 마우스 스크롤 왔다갔다 하면 여기 4월 17일 월요일이라고 뜹니다 여기 달력을 봐도 4월 17일 되어 있죠 이날 어떻게 리딩을 드렸냐면 내일 임상 발표 일정이 있는데 재료 소멸을 주의해야 된다 좋은 결과시에 반짝 주의하고 반짝을 주의하라는 거는 반짝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걸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결과 시에도 반짝 상승 하락을 주의해라. 나쁜 결과 시에 당연히 급락이 나온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반짝하니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일은 대응을 엄청 집중해서 시초부터잘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장 막판에 전고 돌파해주고 시간으로 고가 7% 4% 마감한 다음에 다음날 장중상한가 찍고 하락전환 마이너스 8% 마감까지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단기 재료소멸 임상발표 기대감으로 주가가 우상향 나오다가 일정당일에 팍 튀고 하락이 나왔던거죠. 결국 재료소멸이 나왔기 때문에 요 기존의 추세하단까지 내려오는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분봉이고 갭 상승으로 급등, 장중 상한가 찍고 바로 상한가 풀렸고요. 시가가 27,100원 잡혔죠. 항상 갭 상승이 나온 종목은 시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가 이탈 직후에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때 전략매도 하던가 분할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라색깔부터 분할매도 하고 다음 노란색 이탈마다 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는, 뭐, 요쯤, 10시, 11시 다 돼가는 시간, 어, 요 때쯤에 좀 거의 다 전략 매도가 됐을 그림이죠. 주황색에서 시가 저항 맞고 떨어졌고, 돌파 실패 이후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전략 매도가 거의 됐을 흐름이고, 이유는 역배열 저항 맞으면서, 마이너스 7%까지 빠졌고요. 앱클론 월봉이고요. 지금 정석재료소멸 반짝이 나왔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혹여나 물린 분들도 어 걱정하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게 제가 말한대로 단기재료소멸을 조심하고 오늘 매도를 좀 했어야 되겠지만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 머리가 여기고 현재 여기가 중앙정도 되죠 큰 박스로 보면 이렇게 박스구요 박스 하단, 중단, 그리고 윗꼬리까지 합치면, 뭐, 중하단입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물린 게 아니잖아. 여기서 물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절망할 필요는 없는 자리고요. 크게, 이렇게 박스, 더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니까. 이제 요렇게 작은 박스가 또 만들어져 있고. 다만, 2만원. 2만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기존 박스 하단까지 크게 밀리는 것도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15,000원 이탈하는 것도 최악의 흐름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버틸 수가 없다면 추가 하락이 또 나와줄 때 일부라도 손절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나는 중장기로 계속 혈액암, 카티치료제, 임상 관련해서 계속 2상, 3상까지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분들은 요 박스 매매하면서 춤에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급적 박스 하단에서 반등 확인하고 춤에 하는 게 낫겠죠. 또한, 늘상 말씀드리는 파동에 대한 얘기인데, 요게 1파고요. 이게 2파가 나온 건데, 1파와 2파의 크기가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그럼 그냥 통으로 그냥 계속 1파인, 제대로 파동이 나온 적이 없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다음 또 올라오면 이 상단까지 올라와줄 수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최저가 99,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때는 손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또 얘는 이렇게 약부약 끊고 올라왔던 구간이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박스가 있었고 제가 요 구간에서 중장기 추천 또 중장기 추천 또또 또 여기서는 무료 추천 중장기 추천 같이 드렸고요 여기서 줬는지 여기서 줬는지 모르겠는데 추천하고 하룬과 이틀만에 상한가 나오고 두 달만에 100% 또 올라갔습니다 100% 올라간 구간을 보면 되겠죠 아 여기구나 여기가 100% 올라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고요 여기서는 한 40% 50% 40% 50% 여기서 단기 100% 수익 나왔고 또 눌러줄 때한번더 여기서 추천드리고 또 여기서 또 50% 수익 나왔고 또 여기서도 추천드렸는데 이때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 박스 이탈 쌍봉 이탈 나왔죠 쌍봉 이탈이 나온 자리였기 때문에 큰 하락을 좀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 되고 뒤에는 이제 침체가 길어졌기 때문에 스윙 대응자는 여기 손절하는거고 중장기 같은 경우는 손절 안하고 계속 들고 갈 수도 있었겠죠 또한 중장기 기본 대응은 마이너스 30% 이상에서 추매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럼 평단이 여기라 치고 요구간에서 추매를 하고 기다렸으면 중간값인 여기서 탈출기에 한번 있었고 최근에도 탈출기에 한번 있었고 또제 추천을 드렸던 요구간에서도 추매를 했으면 평단이 더 낮아졌겠죠. 수익구간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주요하게 다섯 번 수익구간이 있었고 여기서는 한번 밀렸던 구간이 있다. 무료 추천 하루만에 상한가 나왔고 중장기 추천드리고 140% 상승 나왔었네요. 단기에 50%까지 올라갔고 수익인증 1500만원 정도 100% 찍었고 1300만원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 많이 있었죠. 반복 추천을 하다보면 손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도 주황색깔 원에서 가짜 반등 노리고 한번 추천드렸는데 이때 손절이 나왔었고요 나머지는 다 추천 성공했고요 이건 앱클론 1봉이고 추천자리가 여기 여기 였고 추세 하단 부분 요 구간까지 18,000원 정도까지 또 단계 내려오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요 구간 22,000원 정도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여기까지는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 다음 지지는 요렇게 하나 둘 두개 보시고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버티더라도 요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침체 구간이 또 엄청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리를 하고 다른 주도주, 일정주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정 길게 볼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반등 확인하고 추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뭐 AACR처럼 다른 일정이 또 잡히겠죠 임상 관련해서 일정이 잡히기 시작할 때 차트가 돌아 나올 때 그때 추매를 하시든 뭐 자른 다음에 회복시 재매수를 하시든 하면 됩니다 결코 이렇게 바닥에서 잡을 필요는 없어요 발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해도 이렇게 크게 올라오니까 결론 단기 포지션이면 손절적으로 생각하시고 장기 포지션이면 큰 하락을 기다렸다가 반등 확인하고 일정에 맞춰서 추매하는 걸 생각해보자 다음 소니드 약구 끊고 발, 무릎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 무릎자리에서 매수해도 된다 안 늦다 오히려 이때가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다 일상 알려드리는 개념이고요 주가가 고평가로 올라갔다가 어, 자연스럽게 추세가 꺾이고 또다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어, 여기서 터집니다 발보다는 무릎에서 터져요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때 약간 행보 구간이죠 근데 이때 고개를 살짝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부터 제가 추천을 가장 많이 드리고 어깨까지만 가도 30% 정도 쉽게 먹습니다 머리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머리까지 가려면 이렇게 바로 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안 가고 보통은 어깨까지 갔다가 밀리고 또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반납 구간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만약 머리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깨 부분에서 무릎과 어깨 사이에서 반복 매매를 하시면 30% 정도는 쉽게 먹을 수가 있다 여기 추천 나왔고 하루 만에 22%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죠 대부분의 추천주가 다 이런 식으로 요 타점 무릎자리에서 추천이 나갑니다 1봉은 박스 돌파 시도를 하고 있었고요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한번 5 0 0 0원까지 밀렸다가 갈 것이다 요 초록색깔로 항상 기본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랑은 보너스 초록으로 쉬어가는 걸 기본 대응으로 2분할 매수하시면 멘탈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편하게 이렇게 초록으로 빠져도 편하게 홀딩이 가능하다 결국 노랑으로 바로 갔습니다. 하지만 늘상 노랑으로 바로 갔지만 항상 초록으로 기본 대응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꾸 제가 추천하고 단계에 간다고 해서 바로 여기서 몰빵하거나 비중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 무조건 1차 매수만 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빠져도 맨정신으로 온전히 홀딩을 할수 있으려면 2차 추매분을 남겨놔야 한다. 자 어제 4월 17일 오늘 소니드 샀으면 개처물렸네 겠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아이참 제가 말한 걸 하나도 안 지키니까 개처물렸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멍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손절가 이탈 없었고요 6천원에 장중 추천드렸고 종가 베팅으로도 재추천드렸습니다 장중 추천 6,000원 기준으로 마이너스 5%밖에 안나왔어요. 손절은 마이너스 10%가 기본이죠. 그리고 이렇게 빠지고 반등 나올 때 춤에 한번 하면 된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10% 이상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거고 자 첫번째 월봉 무릎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월봉 무릎 어, 무릎에서 추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시작점 자리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나요? 머리에서 추천했어요? 제가 이런 고점에서 추천드렸습니까? 머리 자리에서 추천했어요? 아니죠. 무릎 안전한 자리 비싸 보이지만 착시인 시작점 자리에 추천이었고 또한 일봉은 박스 박스를 이해를 했다면 이 어, 박스 하단 5천원 이탈이 없으면 홀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 박스매매에 대한 이해도도 없는거고 다음 세번째 일정주였습니다. 4월 20일에 일정이 있어요. 그럼 4월 20일까지 홀딩이 가능한거잖아요. 4월 19일, 4월 20일 요정도까지 어, 며칠만 가져가보면 되는건데 당일에 어, 조금 손실이 났다고 이렇게 찡찡거리면 1번, 2번, 3번 이해도 전혀 없는거고 다음 네번째 제가 가장 주요하게 이 종목을 강조했던게 1월, 2월, 3월 매달 상한가가 나온 끼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끼가 있다. 끼라고 함은 박셀바이오와 같은거죠. 박셀바이오는 상승시에 상한가를 쉽게 가주는 종목이고 자, 삼성전자 같은 거는 아무리 대형 호재가 터져도 무겁기 때문에, 대형주기 때문에 10%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박셀바이오나 소니드 이런 애들은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호재가 나와도 상한가를 쉽게 간다 이거죠. 상한가를 쉽게 간다. 끼가 있다. 장대 양봉이 쉽게 터진다. 그럼 4월에도 상한가가 나올 확률이, 장대 양봉이 20% 이상짜리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큰 목표가를 들렸던 거고 또 최소 2분할 매수 이건 앞에 설명을 했던 거고 주일은 평균 2주를 봅니다 하루에서 빠르면 하루 어, 소니드가 빠르면 하루에 그 예시가 된 거죠 빠르면 하루, 늦으면 한달 평균 2주 이 정도는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조급하게 당일에 개첨 물렸네 어,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죠. 당연히 이분은 소니드 뭐손절했겠지 마이너스 5%에. 손절까지 탈도 없는데. 팔고 날아가는 거 구경하고 있는 거죠. 요, 네 가지. 뭐 어려운 설명도 아니잖아요. 요거를 잘 숙지를 했으면 하루 만에 남들처럼 20% 수익을 먹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 이렇듯 미숙지자는 저도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 교사 삼고 반드시 정독하고 크게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일봉을 보시면 자 상한가가 나왔던 자리가 여기서 장중상한가 나왔고요 여기도 상한가 여기도 장중상한가 자 1월에 한방 2월에 한방 3월에 한방 이제 4월이잖아 이제 4월에 나올 수 있는 차례니까 뭐 이런 설명이 어렵습니까? 아, 너무나 쉬운데 왜 이걸 못 먹고 여기서 찡찡대지? 왜 이걸 못 먹어? 왜 저도 못 먹어? 아 인간이 아닌기라 다음 바이오톡 스텝 월봉 박스 양호하다 말씀드렸고 좀 지루하게 박스 행보가 계속 나와줬고요 근데 결국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12월부터 계속 박스 양호하다 말씀드렸고 지지부진하게 박스 흐름 재미없게 보여주다가 최근 제추천부터 우상형이 나왔구요 또 여기가 머리고 머리, 발 무릎 자리니까 편하게 홀딩이 가능했던 자리죠 지지부진한 흐름 지루했다면 교체를 했으면 되는거고 추천주라 하더라도 너무 좀 지루하다 그러면 단기 일정주 같은걸로 교체하셔도 됩니다 주가가 보유중인 종목이 선절가 이탈이 없다 하더라도 선절가 위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인다 뭐 위로 큰 변동이 없다 그럼 그때는 선절가 이탈이 없어도 정리하시고 교체하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다음 파인 엠텍 약별 끊고 최근에 단기 일정지로 끼가 있다고 했던 목표가를 크게 줬던 박셀바이오나 소니드 이런 종목들로 교체를 했으면 훨씬 더 결과가 좋았죠 다음 파이넴택, 역배열 끊고 무릎자리에서 급등 급등 나왔지만 옆으로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또더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애도 요 흐름으로 동일하게 발, 무릎 거쳐서 머리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센트럴 모택, 역배열 끊고 박스 상단까지 올라온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결국 박스 뚫고 최대 30% 수익 나왔습니다. 최근에 윗꼬리가 모두 다 매물 소화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바이오톡 스택이랑 똑같습니다. 바이오톡 스택도 일봉상 이렇게 윗꼬리가 엄청 많았거든요. 이걸 다 매물 소화라고 분석을 들었고 어, 결국은 뚫고 올리면서 최대 30% 수익이 나와줬네요. 박스에서 나오는 매물 소화, 윗꼬리는차액실현이 아니라 내 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e n 플러스 월봉 역별 끊고 역별 끊고 박스 하단 추천 박스 상단 추천 상단이긴 하지만 눌림자리였고요. 기존에 급등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반복 추천 성공했고 4월에 전고 돌파 나오는 고점에서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점 추천 앱클론이 어저께 나왔던 자리랑 똑같죠. 앱클론이 이 자리에서 살짝 전돌, 전고돌파 하고 시회로 오르고 다음날 장중 상한까지 갔었으니까 같은 타점이고 지금은 또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살짝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처럼 좀 조정, 조정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 황금 ST에는 박스 하단 크게 봐도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었고요. 박스 하단에서 추천드렸고. 박스 상단 역배열 저항 도달하면서 50% 정도 수익 나왔습니다 오늘 또 고점 경신했죠 최근에도 고점에서 계속 박스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추천을 드렸었고요 다음 포스코 엠텍 역배열 끊고 박스 또 박스, 박스 이때 두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줬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고점이니까 가급적 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너무 단기의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니까 초보자분들은 제가 늘상 강조하는 요 무릎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자 포스코엔에는 전부 다 머리자리니까 좀 부담스럽다 물론 머리에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폭탄 돌리기잖아요. 수익 내다가 순식간에 손실 전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짜리 추천 권장드립니다. 다음 박셀바이오 9월 일정으로 추천 성공 또 4월 AACR 일정으로 추천 성공 박스 상당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월봉상황 저항대는 7 5 0 0 0원 정도 그리고 10만원 위꼬리 저항 1봉이고 주요하게 다섯 번 추천드렸고 네번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실패했고요 현재 여기서 계속 반복 추천드린 다음에 급등 17일에 저가 65,300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지가 되죠 현재 이렇게 고점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하단 이탈하면 이제 개파락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진흙과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밟으면 툭하고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금방 내려오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탈이 나온다면 과거의 이 구간이랑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한가 다음날 급등 나왔고 이젓가를 지키고 박스 유지해주다가 고점에서 박스 유지해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아졌죠. 이때 여기 이탈이 있었으면 크게 무너졌을 자리였는데 지키고 올라갔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역시 상한가 다음날 급등 자리에 이저가 자리 가장 중요하게 1차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지키면 계속 홀딩하고 이탈 나오면 여기까지 빠지는 거 염두에 두면서 대응하시고요. 헵클론 250만원 분할 매도 하면서 55%까지 수익실현 축하드리고요. 소니드 절반 매도 85만원 18% 어, 그리고 또 밑에도 수익인증 많이 있고요 100만원 수익인증 이것도 반매도 하고 반은 들고 있다. 황금 ST 센트럴 모텍 박셀바이오 48%, 360만원, 460만원, 40%대, 크게 크게 먹어주고 있죠. 다들 축하드립니다. 다음 4월 17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나왔나 볼게요. 드래곤 플라이 시간의 상가였고, 한 121선 부근에서 고가 16%, 종가 1%, 정석 반짝 나왔고요. 디지털 치료제 관련주 코미팜 아프리카 대지열병 관련 시간에 9.9%였고 고가 9%, 종가 6%, 플라즈맵 반짝 황션그룹 반짝 에이펙트 반짝 엔투텍 반짝 지엔원 에너지 반짝 이수학도 반짝 상신 EDP도 반짝 라운텍 반짝 백광 산업은 상승 마감한 편이네요. 작게 윗꼬리. 한국 BNC 반짝 누리 플랜 얘도 상승 마감한 편이고. 앱클론이 오늘 가장 크게 반짝이 나왔습니다. 장중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마이너스 8% 나왔고요. 이때 고점에서 추격을 했다면 하루 만에 거의 하한가를 당했네요. 이렇게 반짝 상승하는 종목은 시초에 추격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 다음 라이프 시멘틱스 반짝 포스코 뷰처엔 반짝 윌링스 반짝이긴 한데 상승 마감한 편이고 모베이스 전자 시간의 3% 였는데 올해 매출 1조 뉴스 뜨면서 상한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오늘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한 종목이 모베이스전자 이거고 정석반짝 흐름이 나와준게 애플론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다음 장중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리튬 관련주 연일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2차전지 관련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관련해서 18일 일정 다음 전고체 배터리 오늘 TSI가 크게 상승이 나왔죠. 기존 중장기 추천주였고 중국 오토 상하이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 공개 예정 소식 전력설비, 전기민영화 이슈로 동전주 구간에 있었던 두 종목만 크게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현상 포스코 그룹주 2차전지 쪽으로 이제 신사업 하면서 부각이 되고 계속 연일 고점 경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약관련주 앱클론 오늘 완전간에 대형 호재 떴는데 장중상한가 찍었다가 반짝하고 단기 제로 소멸 나왔고요. 다음 탈모 관련주 프롬바이오도 바닥권에서 크게 반짝 나왔고 인벤티지 랩은 탈모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마약 관련에서도 이슈가 있고요. 마약 치료제 다음 개별 테마로는 모베이스 전자 올해 매출이 1조 이 뉴스로 전일시의 상승 3%였다가 상한가 마감 암호센스도 계약금액은 미공개지만 특허 계약을 체결하면서 크게 급등이 나오졌습니다 다음 4월 18일 시간의 특징주 넥스트 시간의 상한가고 삼성전자와 4억 3억의 계약을 했다. 뭐큰 금액은 아닌데 삼성전자랑 했다고 해서 올라오는 것 같네요. 역배열 끊고 박스 자리고요. 최근에 1년선 돌파 살짝 했다가 무너졌고 다시 또 올라오는데 또맞고 떨어졌고 지금은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뚫고 안착해주는게 1차로 중요하고 12,700원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줬고 12,700원 전가상 확실하게 딱 올라서 줘야 됩니다. 실패하면 밑에서 박스 나올거고 11,000원 정도 이탈하면 만원까지 또 빠지면서 신저가 향해 가는거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켜주는게 좋겠고요 이탈하면 정리 시작하시고 이렇게 안착해주면 계속 홀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위로는 121선 또 241선 저항 대 보시면 되고요. 또 올라오더라도 이전처럼 이렇게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커 보이는 차례입니다 다음 KBG 시간의 상황가구 2차전지 관련주 역별 끊고 크게 올라가면서 전고 돌파 해줬고요 이제 남아있는 저항대가 역대 신고가 가격인 15,500원 정도 지금좀 크게 흔들면서 추세를 타주고 있습니다. 크게 요렇게 추세박스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시간의 상한가로 14,200원까지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추세박스를 뚫어줬고요 내일의 시가나 저가 1차 지지 잡고 오늘의 종가 13,000원쯤을 2차나 3차 지지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지켜야 이제 주가 업그레이드하고 역대 신고가 향해 가는 거고 13,000원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기존의 추세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윈팩 뉴스는 없고 반도체 관련주 8.9% 상승 역배 끊고 급하게 한번 급등 나왔다가 밀리고 있고 장기평 1년선에서 반등 나왔고 또 1년선 구간에서 시간의 상승으로 반등을 해줬습니다. 17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위에 전고점이 481선이랑 겹치죠. 1710원 정도 여기를 이제 안착을 해줘야 다음 전 고점을 향해 가줄 수가 있고요 안착 실패하면 요렇게 박스 작게 박스 크게는 지금 요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여기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하시는게 좋겠고 밑에 시지는 하나 둘 저가까지도 넣어보실 수 있고 어, 저항 여기랑 여기가 주요하게 중간값으로 여기 하나 넣어보시면 되고 다음 현대무벡스 월봉 역배열 끊으면서 차근차근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고요 살짝 뚫은 자리 밑에서 이렇게 추세가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W 형태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요래 박스. 시간의 8%. 440억 정도의 2차 전지 공급 계약을 했고요. 공급 계약 체결은 일반적으로 되게 반짝 상승 하락하죠. 내일 반짝 조심하시고. 저항대는 전고점 3800원, 그리고 윗골이 4000원 주요하게 단기 저항대 4000원에서 이전에도 걸렸던 자리가 있고 40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시간에 8% 상승으로딱 3800원까지 올라왔고요. 3800원 안착하고 4000원까지도 안착을 해줘야 한다. 안착 실패하면 당분간 또 이렇게 박스 나올 것 같네요 다음 어반 리튬 6.8%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핵심 광물 확보 모색을 하고 있다 이게 예또 추가 상승이 나왔고 아 바닥에서 700%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죠 고점에서 일단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26,900원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탈 나오면 그때부터는 큰 하락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되겠고. 시간의 상승으로 3 1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3 1000원. 고점에서 이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거니까. 위아래 저항 보시고. 여기. 윗꼬리까지 돌파하면 52주 신고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 이트론. 동전주인데, 오늘 급등이 나왔고, 시간으로도 올라가면서 상한가 마감이네요. 상한가 가격이 3, 4, 4였는데, 시간으로 또 올라가면서 상한가 마감. 어, 월봉은,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쭉쭉쭉 빠지고 바닥에서 행보좀 보여주다가 올라와주고 있고요. 최대주주 EID 리튬 광산 실사 채굴 사업 속도 리튬 관련해서 양생이 나와주고 있네요. 최근에는 고점박스 유지해주고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급등 2년선 481선 저항대 뚫고 이런거는 동전주니까 좀 피하시는게 좋겠고 동전주들이 바닥에서 호재가 살짝만 붙어도 크게 이렇게 오릅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고 올랐다가 빠르게 제자리 지금도 올랐다가 여기서 빠르게 제자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요 하단을 지키고 더갖고 지금도 빠르게 또 크게 무너질 수 있는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라 보시면 되겠고 지지는 오늘의 종가 그 다음 300원 그 다음 481선 가격 다음 오늘의 시가 이렇게 주요하게 4개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유니언 5.7% 정부가 중국 자원 무기화에 대비한다 이게 예, 히토리 관련주 반응이 나왔고 월봉 역배열 끊고 급하게 최근 올라왔다가 한번 밀렸습니다. 역배열은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윗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윗꼬리 기준으로 딱또 이번에 근사치에서 맞고 떨어졌고요. 1봉은 20선 위에서 반등이 나와줬네요 이렇게 쭉 빠지다가 시간의 상승으로 7500원까지 올라와줬구요 7500원 그 다음 위에 8000원, 8700원 주요하게 저항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점 박스로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저가,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6천원대까지 빠르게 떨어지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튀었다가 급등하기 전에 가격까지 거의 유사하게 빠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기 이탈하면 이런 식으로 쭉 장기평까지 빠질 수가 있다. 다음 하이드로 리튬 5.4% 어반 리튬이랑 같은 이유로 상승이고, 얘도 많이 올랐죠. 고점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 현재 이렇게 고점 박스 최근에 저가 45,00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하고, 여기 이탈하면 어, 빠르게 3만원 초중반까지 무너질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지가 이렇게 잡히고요, 중간 지지대는 4만원 정도. 45,00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하고 54,000원 안착을 해줘야 된다 요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시간의 상승으로 49,000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이랑 같은 히토류 관련주 얘는 이렇게 박스 보시면 되겠고 3260원 박스 상단은 3700원 정도 시간의 상승으로 3500원 정도 가까이 올라왔고요. 이 정도 올라와줬고 이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추세는 이렇게 다음 엔캠 5%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건설한다. 북미의 완성차 공급 전망 역배열 끊고 좀 올라왔고요 여기 전고 돌파하면서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 형태로 반등이 나왔죠 추세 높이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1봉 시간으로 7만 8천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요정도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8만원이 박스 상단이니까 8만원 안착을 해야 전고점까지갈수 있는거고 저항맥점은 8만원 지진은 72,500원 밑에 밑꼬리 그리고 장기평까지 보시고요 다음 CIS 5% 3자배정 유즘 결정이네요 500억 유중 중에 유일한 호재죠. 남이 회사에 투자해주는 거니까 호재로 인식이 되고요. 여기 추세 끝나고 역배열로 좀 밀렸다가 역배열로 밀렸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끊고 또 급등이 나와줬고요 최근 상한가 가까이 급등 나왔다가. 21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21선이 이렇게 깔려있는데 21선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14500원까지 자전고점 몸통 그리고 윗꼬리 이렇게 두개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밑에 박스 하단이 타라면장기편까지또 빠집니다. 추세는 요렇게 나오고 거의 2 1선이랑 일치하는 자리 다음 광무 5%. 프 엔캠이랑 같은 이유로 상승이고 어, 크게 박스 박스 상단 7,000원 초반까지 최근 올라왔다가 밀렸고요 일봉은 역배열로 살짝 뚫었네요. 은봉이긴 하지만 살짝 뚫은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으로 5,400원까지 올라왔고요. 5,400원. 기존에 끄어놨던 저항대인데, 여기 전고점 자리고요. 다음 위꼬리 저항대. 이렇게 두 개의 저항대 보시고, 지지는, 여기 캔들 몸통 기준, 그리고 저가, 다음 세토피아 4.7% 히토류 관련주고, 어 크게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어 반등이 크게 나와줬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엄청 고점이죠. 전고돌파하고 급하게 추세를 타고 있고, 가파르게 추세, 오늘의 시가랑 저가 시가, 저가 그리고 밑에 5일선 따라오는데 14일의 종가랑 유사한 자리에 5일선이 있습니다. 여기를 3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주요하게 3개 이렇게 지지 보시고 시간의 상승으로 3450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만들어줬습니다 자, 요 추세랑 이제 단기 지지, 수평 지지 세개 보시고 이탈하면 빠르게 또 여기까지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애경 케미칼 4% 2차전지, 실리콘계 응극용 바인더 상용, 아인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고 돌파하고 크게 상승이 나왔고 고점박스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설명한 거랑 유사한 자리에요 박셀바이오가 어... 상한가 치고 한번더 급등 나오고 이제 여기 밑꼬리 지켜주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된다고 했죠 애견, 케미칼이 딱 그런 흐름으로 고점 박스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작게 윗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크게 박스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 암호 센스 시외 4% 오늘 장중에 특허 공시 뜨고 급등이 나왔고요 역배가 끊고 박스 박스 돌파한 자리에서 급등이 나와줬네요 여기 전고 돌파하고 박스 돌파하고 급등 시간의 상승으로 2만원 가까이 올라가졌고 오늘의 종가인 19,000원 1차 지지, 18,000원, 17,000원, 16,000원, 1,000원 단위로 그냥 지지 보시면 되겠네요. 윗꼬리 저항, 2 900원. 전고점 저항 때 2만원 정도. 또 위에 비꼬리 22,000원, 전고점 23,000원 이렇게 전고점 기준으로 저항 대 보시면 되겠고요.